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최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기대로 살아났으나 파워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로 인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네요. 애플 주가는 여전히 중국 공장 생산 차질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 블러드 연은총재와존 연흥 윌리엄스 연흥총재는 여전히 긴축 지속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 및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설에서 금리 향방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100.2를 기록해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고령층에 대한 백신을 접종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했네요. 연준 위원들의 긴축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준 강경 매파 측 인사들은 내후년쯤을 강조하고 있어 금리이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12월 fmc o 금리 발표는 빅스텝이 아직은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언제쯤 미국 인플레이션 픽아웃 시점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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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ADP 비농업고용변화와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22시 15분 ADP 비농업고용변화 이전치는 23만 9천명 예측치는 2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시 30분 3분기 GDP 발표 이전치는 2.6% 예측치는 2.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입니다. 장 마감 후 셀지포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지는 주당 순이익 1.22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배당락이길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보유하셔야 12월 22일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규 매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